오 야! 오 나이스! 우와! 오, 예쁘다. 우와! 예쁘다. 어이고야내이구야어이왔야 어이구야. 이구이 아이고. 어? 아. 어, 살아있을 수 있겠는데? 아, 오, 오, 좋다. 좋다. 오. 어, 좋다. 어, 나이스. 아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구샷 아. 좋다, 이거 좋다. 야, 나이스. 어, 아. 어 이거 왜 따라오노? 어? 장치 다 오! 오! 나이스 온 아이고! 아이고! 내려온다! 내려온다! 내려온다! 오! 오! 굿샷! <웃음> 굿샷! 아이고, 잘 갔다. 굿샷! 아이고. 조용해, 저라 티샷 하는데, 미 와, 농나구치 들어오네. 안 칠란다. 집에 갈란다. 아이고! 뭐한 거야? 짠 거야? 하지, 어차가 어색해. 어떡하 뭘? 이뭇매로 뭐 같이 쳤어. 좋다. 됐다. 어휴, 니야, 니 자꾸 내따라오 언니. 어, 나이스 너무 잘 쳤다. 오. 야, 너무 잘 쳤다. 아이고! 오샤야 이제 막어 나이스 세게 치려고 하나 안치 어 좋다 좋다 오 슬끈이 그렇지 어아 몰랐다 샤워 오 도로 이쁘게 걸렸다